안녕하세요. 전번주 이제 OX 지문 한번 가보죠. 언제나 이제 OX 연습은 시간을, 시간 안배를 잘 해주셔야 돼요. 10개 지문밖에 안 되니까 문제 푸실 때는 10개니까 10분에 푸시면 안 되고요. 3분 만에 푸셔야 돼요. 어, 오지선다니까 10개 지문이면 두 문제밖에 안 돼요. 두 문제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일, 아니, 두 문제는 하나의 1분씩이니까 1분씩 풀고 마킹할 수 있는 시간 1분 들이니까 3분 안에 푸셔야 돼요. 아니 시험장에 가서 그럼 어떻게 풀라고 그래요. <웃음> 3분 안에 연습을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지문 분석을 꼼꼼하게 하시면 안 돼요. 문제 푸는 요령이 있거든요. 문제 푸는 요령. 문제를 보실 때 1번 지문에서 가장 눈에 딱 띄는 지문이 뭔가를 얼른 보셔야 돼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물납이에요 물납이면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서 얼른 정리를 하셔야 될게 물납은 재산세만 된다 그럼 보니까 양도소득세는 안 된다 끝 중간에 있는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읽으시면 15초 정도면 풀수 있어요 하나의 지문을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읽고, 읽고 있으면 안 돼요 물납은 양도세 안 된다 끝두 번째 이제 국세 국세라는 게 나오면 빠른 속도로 국세 종류로 국세라고 된 것만 얼른 동그라미 쳐봐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는 탈락 탈락 탈락 그러면 X 여기서 탈락 그러니까 X 일일이 갈 필요도 없어요 취득세도 지방세, 등록면허세도 지방세 일일이 이렇게 따로, 하나씩 하나씩 말고, 봐가지고, 어? 번는데 어? 재산세 지방세네? 그럼 바로 X 그어버리시면 돼요. 문제 푸시고. 그리고 해서 해설, 이제 해설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연습을 다시 해보셔야죠. 이제 3번은, 납세 의무자란 하면은, 이제 생각을, 납세 의무자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뭘 생각을 해주시냐면, 납세 의무자란 그러면 내꺼, 자기꺼. 내가, 내 것만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예요 자기 것만 내 것이니까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그러면 특별징수는 남의 것 남의 것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은 납세의무자에 포함한다 그래야 된가 제외한다 해야 된가 저, 제외 오 맞았네 제외 맞았으니까 오 맞았네요 이러면 돼요 네, 보통징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징수는 뒤에 누가 따라붙으면 되던가요?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 없네? 편의상이 나왔네? 편의상이라고 나오면은, 이 편의상이 나오면 특별징수. 요. 특별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X. 이렇게.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해서 걷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편의상이라는 용어가 나오시면 안 돼요 5번 지문은 이건 사실 엄청 까다로운 지문이에요 5번 지문은 엄청나게 까다로운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지문은 계속 계속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틀려도 10개 중에 6개 맞는 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으면 그냥 가감하게 넘어가버려야 돼요 문제 풀 때는 여기서 시간을 다 소비해버리시면 안 돼요 양도 단계에서는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사업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물려요. 그럼 국세인 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면 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또 물으셔야 돼요. 국세소득세하고 지방의 소득세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약서를 쓸때 보면 양도할 때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를 쓰게 되시면 은 인지를 붙여야 돼요. 금액에 따라서. 10인치 붙이는데 인지 붙이는데 그걸 인지세라고 그래요 또 양도할 때 감면을 받게 되면 감면 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도 요것도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알면 풀수 있는데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못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5번은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기 때문에 5번 지문 같은 건 실제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가 최상 정도 돼요 엄청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거 6번은, 이제 납세임의 성립. 성립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성립이 딱 나오는 순간 준비, 준비. 언제 준비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럼 지방소득세 세금 계산은 언제 준비해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무슨 세와 같이 준비해요? 그러면 된가 종합소득세나 국세인 소득세. 소득세를, 성, 소득세가 성립이 되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같이 성립이 됩니다. 어, 그럼 맞았네요. 이렇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가 성립하면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7번. 원천징수라는 것은, 원천, 원천징수라는 것은 돈을, 돈을 뭐할때 그래야 된가? 지급할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아니라 그 돈, 소득, 금액을 지급, 하는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급할 때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틀렸어요. 8번은 이제 확정이란 단어를 물어봤네요. 확정은 두 가지로 나눠요. 신고, 납부, 세금에서 확정과 보통징수의 확정을 또 나눠봐요. 그럼 신고, 납부에서 확정은 내가 세금을 계산해서 그 세금을 계산해서 내가 그 계산된 신고서를 신고서를 뭐 하면 확정이 되고 제출.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네, 맞았네요. 이렇게. 이제 9번. 9번은 재척기간을 물어보네요. 사기치면. 사기 나네요 사기 그러면 읽을 필요 없어요. 사기 그러면 몇 년? 10년. 끝. 그러면 2초면 되는 거예요. 사기, 10년. 끝. 요 이렇게 그냥 풀어야지. 짐을 막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또 국세를 징수할 때 소멸시효는 소멸시효는 국세니까 5억, 5억을 기준으로 5억 이상이니까 5억 이상이면 몇 년의 소멸시효고, 10년, 10년 끝. 그러니까 충분히 3분 안에 푼다는 냐예요 풀고도 남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간을 길게 잡고 문제를 풀고 안 풀리면 막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 짐을 해석도 안 되고 그래요. 지금부터 빨리빨리 풀고 작게작게 작게 답을 찾느냐 틀려도 좋으니까 3분 안에 푸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어. 그런데 10개 중에서 우리는 6개만 맞히면 돼요 6개 이상만 맞히면 60점 넘었으니까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가, 가감하게 하시라는 거 O 아니면 X니까 확률은 50%니까 모르면 그냥 동그라미 쳐도 동그라미만 다 쳐도 50점은 나와요 X만 다 쳐도 50점은 나와요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너무나 그, 그 고민하지 마시고 또 문제 풀때 책을 펼쳐놓고 풀지 마시고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요 은책 없으면 시험을 못 봐요 시험장에서 책 펴놓고 시험장에 시험 보시면 5년 뒤에 시험 보러 다시 가셔야 돼요 부정행위는 5년간 시험 못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은 교재 48쪽부터 진행이 될 차례네요. 48쪽에 제3장의 지방세와 타 채권의 관계로 가보죠. 타 채권하고 세금하고, 채권하고 세금하고 관계는, 요거는 뭐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제 정부가 세금을 받을 때, 정부가 세금을 받을 때, 세금하고 다른 채권하고 서로 부딪히면 서로 서로 부딪혔을 때 누가 그 돈을 먼저 가져가는가 가져가는 순서를 정하는 것을 우선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선권의 정의는 우선한다 는 말은 우선할 때그 돈을 누가 먼저 가져가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제 손에 제 손에 지금 100억이 있어 제 손에 100억이 있는데 이 100억을 누가 제일 먼저 챙겨갈 것인가 누가 제일 먼저 챙겨가는 가 순서를 정하는 것을 이걸 우선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집에서 오늘 제가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100억을 들고 집에 갔어 그럼 제일 먼저 챙겨간 사람이 누구겠는가요 어, 그러요 배우자가 1순위에요 그게 바로 1번이에요, 1번이요 1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 그러면 2순위에요 세 번째는 아 부모가 3순위네 아참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순서대로 법에서 정해요. 법에서 순서대로 이런 경우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법에서 딱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 정해놓은 순서를 징보토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 마음대로 선서를 순서를 정해주라냐인가, 법대로 정해놓으라냐인가? 법대로. 법대로 해서 나눠줘야 싸움을 안 하지, 법대로 안 나눠주면 싸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제 배우자한테 제가 90억을 줘버렸어요. 먼저 90억을 가져갔어. 그러면 갑자기 자녀들이 아니 우리는 뭐예요? 그리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순서대로만 줘버리면 절대 싸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배울 때는 법에 나와 있는 순서를 차근차근 익혀주시고 비교할 때 무엇하고 무엇이 비교되는가를 꼭 보셔야 돼요. 비교 대상이 되는 게 무엇과 무엇이 비교 대상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자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뭐죠 이제 큰이번에 지방세 우선징수해서 동그라미 1번에 요 징수금하고 공과금하고 이렇게 두 개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징수금 공과금 지문을 길게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쪽은 지문을 길게 연결해 버리면 문제 못 푸시니까 징수금, 공과금두 개만 동그라미 쳐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제 손에 돈이 들어있어. 자, 제 손에 돈이 이게 이제 매각대금이 제 손에 이게 돈이 올려져 있어요. 내 손에 돈이 들어있는데 징수금하고 공과금이 둘이 나란히 서 있어. 자, 이돈 먼저 가져갈 사람 그러면 그래, 너부터 가져가라. 그런가, 서로 달라가는가? 서로 먼저 달라가는가? 잠깐, 그러면 법대로 줄게. 잠깐만 기다려 봐. 그러면 법에서는 어떤 순서로 하라겠는가 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징수금은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러면 징수금을 먼저 주라는 야인가, 공과금을 먼저 주라는 야인가? 그렇죠. 징수금이 1번, 공과금이 2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징수금, 징수금에다가 1, 공과금에다가 2. 그러면 이제 해결됐어. 그러면 이제 징수금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전번 주에 우리 배울 때 징수금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칭했는데 무엇 무엇 무엇 세 가지를 묶어서 징수금이라 고 했던가 지방세, 가상금, 체납처분비 요세 가지를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세나 가상금이나 체납처분비 이세 가지를 뻥땅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징수 그러면 세금만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세금하고 공과금하고 부딪히면 세금이 먼저다, 공과금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이제 부동산 학계론에서도 용어를 읽을 때, 공과금 및 세금 그러든가요? 세금과 공과금 그러든가?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앞에다 쓰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금. 그럼 세금을 먼저 챙겨가고 공과금은 뒤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돈이 있으면, 공과금하고 세금이 나란히 서 있으면 세금 잠깐 일로 오세요. 얼마, 가져, 얼마, 얼마 가져가면 돼요. 네, 얼마예요. 그러면 주고. 이제 남은 돈 중에 공과금 얼마예요. 공과금 나눠주고. 근데 세금을 줬더니 돈이 없네. 세금을 줬더니 돈이 한 푼도 안 남았네. 그럼 공과금이 나는요. 그러면 그냥, 그냥 가세요. 그래요. 줄것 없으니까 가세요. 그래요. 아니, 왜 나, 나는 안 줘요? 손에 들 것이 없잖아요. 세금이 다 가져가서 남은 게 없으니까 당신은 못 받아요. 그럼 순위가 밀리면 순위가 밀리면 자기는 받을 수 있다는 기인가못 받을 수도 있다는 기인가 그렇죠. 우선순위는 바로 그거예요. 순위에 밀려버리면 자기 도는한 푼도 챙기지도 못하는 수가 생기니까 순서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칭하냐면 중개사법에서 이걸 권리 분석이라고 그래요. 권리, 그 순서. 누가 먼저, 일 순위가 누가 먼저인가를 분석하는 걸 이걸 권리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권리분석을 중개사가 잘못해가지고, 의인내 의뢰인이 돈을 띠켰다 그럼 의뢰인이 내가 분석을 잘못해서 내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3번 순위인데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1번이니까 절대 안띠기니까 이걸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띠긴 것에 대해서는 70%가 중개사님이 변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대충 해서도 안 되고 그래요. 잘못해버리면 본인 재산 날라간다는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못 잡으시면 나중에 중개사 일하실 때 분명히 사고가 터지니까 사고 터지면 본인 재산으로 떼우르셔야 돼요. 요거는 사고 터지면 보름 재산 떼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쪽은. 야, 다시요. 징수금하고 공과금이 부딪혔을 때는 누가 먼저 가져가고 징수금이 먼저 가져가고 그러면 징수금은 다시 지방세, 가상금, 체납처분비를 묶어서 징수금이라는데 그 징수금의 징수의 순서는 그러면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상금 순서입니다 그럼 체납처분비가 1번, 지방세가 2번 가상금이 3번 이런 식으로 가져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제 다 해결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려가 보시죠 이제 압류에 따른 우선 그랬어요 자, 이제 압류 그러면 여기에서는 압류라는 단어와 겨부청구라는 단어 두 개만 이것만 이렇게 따로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압류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줄 중간 쯤 끝에 보면 교부 청구가 있어요 이제 압류는 그냥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압류라는 걸 압류는 내가 이 재산을 내그 재산을 어디로 팔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압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흘러가는 것을 압박한다 그래서 이걸 압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압류해 버리면 마음대로 그 재산을 판매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류를 한, 하고 있는 세금이고 겨부 청구가 뭐냐면 겨부 청구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왼쪽 날개에 용어정리 겨부 청구를 써놨는데 법률 용어는 상당히 어려워요. 법률은 읽어봐도 뭔그 말이 그 말이 그말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를 읽으면 너무 어려우면 그냥 읽지 말아버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겨부 청구는 이런 거예요. 자, 이 재산을 강제로 매각을 했어요. 제가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된 대금을 여기다 이제 손에다가 돈을 들고 있어. 이걸 팔아가지고 재선에 돈을 들고 있는데 제가 팔았어요. 제가 팔아서 돈을 들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혹시 그거 팔아가지고 남으면 저도 좀 주세요. 나도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나는 압류해서 매각을 안고 나는 지켜만 보고 있는데 당신이 팔아가지고 돈이 생겼으니까. 나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이게 교부청구예요. 그럼 교부청구라는 것은 자기가 매각을 했다는 야인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달라고만 했다는 야인가? 가만히 있으면서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샀는데,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입을 딱 하나, 한 입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친구야, 한 입만. 이게 교부청구예요. 그럼 한 입만 그러면 그래 네가 더 네가 더 먹고 싶으니까 너부터 먹어라 그런가? 내가 먹고 주는 가야 마음이 어, 좋으신 분 많네요. 마음씨가 좋으신 분 친구야 네가 더 힘들지 너부터 먹어라 어, 그래 네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이래야 된가? 내가 먼저 먹어야 된가? 친구가 다 먹어버리면 나 먹을 것도 없네 그러니까 친구부터 챙겨줘야 된가? 나부터 살고 봐야 된가? 우선순위에서는 무조건 나부터 살고 봐야 돼요 상대방이 죽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난하고는 상관없지 않냐? 내가 살아야지 왜 네가 먼저 살고 내가 죽냐 이거예요 우선순위는 그 사람이 가져가버리면 내걸 챙길 수가 없으니까 내걸 먼저 챙기고 남으면 주는 거고 안 남으면 마는 거고 아니 내가 먹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뼈다귀만 남았네? 그럼 먹을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먹냐고 그러죠 그러면 압류하고 겨부청구가 부딪히면 누가 먼저 란 얘기인가? 압류가 1번 교부청구가 2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두 번째 줄 제일 끝에서부터 이제 문장을 한번 볼게요. 밑줄 긋지 말고 보세요. 여기서 칠판에 있는 요 내용이에요.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징수금에 우선 하여 징수한다. 그러면 압류가 교부청구보다는 먼저 가져간다, 압류가 교부청구보다 나중에 가져간다. 먼저 자, 이것만 체크해놓으면 그냥 읽어버리죠. 압류가 1번, 교부청구가 2번이니까 압류는 교부청구에 우선한다. 그럼 반대로 돌려봐요. 교부청구는 압류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그렇죠. 앞으로 읽든 뒤로 읽든 자유자재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요. 압류가 우선이니까 교부청구는 압류에 우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압류는 교부청구에 우선한다.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양가로 2번 끝났어요. 이 3번으로 가보죠. 이제 3번은, 여기에서는 이제 담보가 되어 있는 거하고 압류하고 이렇게 두 개로. 담보하고 압류를 두 개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납세 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에서 담보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줄쭉 따라가 보시면 압류가 들어있어요. 그럼 담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담보. 담보, 납세 담보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지금 못 내니까 이 물건을 정부한테, 정부한테 주고 이 물건을 대신 준 거예요. 네가 내가 이 물건 너한테 잡힐 테니까, 담보로 잡힐 테니까 나 세금 뒤로 좀 늦춰줘. 그래서, 늦춰줘. 그래서 내가 참, 정부 공무원이 이 물건을 손에 들고 있어. 손에 들고 있는데 약속한 날짜에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이 재산을 정부가 계속 들고만 있겠는가 팔아버리겠는가? 팔아버리죠.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면 이 돈을 누가 먼저 챙길 건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은 이 물건을 자기 손에 들고 자기가 팔았으니까 자기 손에 돈이 들어있어요. 자기 손에 돈이 들어있는데 이 물건에 압류를 걸어놓은 사람은, 압류를 걸어놓은 사람은 자기 손에 이 물건이 들어와 있는가요? 자기를 압류만 해놨는가요? 압류만 해놨죠. 그런데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은 자기 손에 이 물건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들어있죠. 그러면 내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먼저 챙겨가겠는가요? 압류 걸어놓은 사람부터 챙겨주고 가져가겠는가? 내가. 내 손에 들어있으니까 내부터 챙겨버린 거예요. 왜? 나부터 살고 봐야지. 나부터 살고 봐야 되니까 나부터. 그럼 담보가 1번 압류가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순서 다시 봐 볼게요. 예, 거기서 어디, 어디를 보냐면 세 번째 줄즉 거기서부터 봐 보세요. 담보에 관계되는 조세는 담보에 관계되는 세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세금보다 우선하여 칭수합니다. 그럼 누가 1번이란 야인가? 담보가 압류보다는 우선합니다. 그럼 3번도 끝났어요. 어? 지문이, 엄청 이 지문이 복잡하고 길어요. 지문이 복잡하고 길수록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만 찾아서 읽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지문을 작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야 빨리 풀수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오른쪽, 직접 경비의 우선으로 이제 가보죠. 이 직접 경비의 우선이라는 게, 이건 뭐냐면, 자, 제가 이 물건을 누군가가,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이제 법원이라고 생각, 우리가. 법원인데, 제가 법원인데, 저에게 파산 신청을 하네? 파산 신청하면서, 요 재산을, 내가 파산 신청을 할 테니까,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에게 채권자들에게 좀 갚아주고, 이 물건을 팔아서 좀 갚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법원이 요 물건을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매각할 때까지 법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들 돈을 좀 썼어 이걸 관리하면서 받아서 매각할 때까지 법원이 본인들이 쓴 돈이 있어 그러면 이 재산을 매각해가지고 본인들이 쓴 돈을 먼저 챙기겠는가요? 먼저 나눠주고 남으면 자기 돈 챙기겠는가요? 참, 그만요내돈 먼저 썼으니까 내 돈부터 챙기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거예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이것만 밑줄 그세요. 그 내용은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있어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그럼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이라는 것은 법원이 본인들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쓴 돈이에요. 그래서 직접 경비를 한 이야기예요. 본인들이 직접 쓴 돈이기 때문에 먼저 챙겨간다는 이야인가 나중에 챙겨간다는 이야인가 먼저. 먼저 챙겨가는데 파산 절차의 듬비용에다가 여기다가 영순위하고 이렇게 써보세요. 이게 영순위에요영순위라고 써놓고 내가 나중에 왜 이걸 썼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자, 영번 순위라는 것은 순서가 영번이니까 나보다 앞에 가져가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누구한테도 밀린다 안 밀린다. 그렇죠. 그래서 영순이 최우선 변제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먼저 자기들이 자기 돈 먼저 챙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친구가 돈안 갖고 나한테 재산을 맡겨놨네. 그러면 그 재산을 내가 관리하면서 내 주머니에서 내돈 들어간 것은 내가 대금에서 먼저 챙긴다는 이야기인가 나중에 챙긴다는 이야기인가? 먼저. 내가 직접 쓴 돈이니까 내 돈부터 챙겨 놓고 나머지 나눠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직접 경비하고서는 끝. 이것만 보고 더 이상 짐을 안 읽으셔도 돼요. 이제 법정 기일로 가보죠. 법정 기일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개사법하고 민법하고 세법 세 군데 연관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이제 법정 기일이라는 단어를 해서 그래야 돼요. 법정 기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먼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쓰지 말고 듣기만 해보세요. 법에서 정한 기준이 되는 날. 어? 의미 음, 해설이 잘안 되네. 법에서 정한 기준이 되는 날인데 이걸 살짝 살을 한번 살짝 붙여 볼게요. 세금을 분배할 때 세금 분배의 기준이 되는 날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어떤 재산을 강제로 매각했을 때이 세금은 이날이 기준점이에요. 이날부터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을 수 있어요 하고 법으로 정한 날을 법정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세금의 우선을 정한 기준된 시점을 법정 길이라고 그래요. 법정 길에 뜻풀이는 시험이 안 나와요. 법정 길에 뜻풀이는 시험이 안 나오는데 법정 길이 무슨 말인지는 아셔야 돼요. 자 어? 다시 법정 길이라는 것은 어떤 재산을 강제로 매각했을 때 세금하고 다른 채권이 서로 경쟁을 할때 세금이 분배를 받아가는 기준이 되는 날을 뭘로 정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법으로 정했다는 이야기. 법정, 법으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딱 정해놓은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날부터는 세금이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날이에요 하고 법에서 딱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1번. 1번은, 신고, 납부 세금들은, 신고, 납부 세금들은 언제가 우선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기준 날이냐? 법으로 정할 때, 이제 먼저 1번 왼쪽에다 신고, 납부라고 써보세요. 동그라미 1번 왼쪽에 신고, 납부라고만 써보세요. 신고, 납부는, 법에서 신고, 납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하고 물어봤더니, 신고 한 날이에요? 그러네요? 야, 신고일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연습해 볼게요. 오늘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날 신고를 했어요. 1월 14일 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1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이에요. 1월, 1월 31일이 신고기한이에요. 그런데 신고기한까지 제가 돈을 못 냈어요. 신고는 1월 14일 날 신고를 해놓고 1월 31일까지 돈을 못 내버렸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돈을 못 냈으면 정부가 내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을 해버리겠죠. 정부가 내가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으니까 내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매각된 대금에서 매각된 대금에서 세금을 가져갈 때 언제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세금을 먼저 분배를 받아가요? 하고 물어보면 이런 경우는 신고일이에요? 그래야 된가? 신고기한이에요? 그래야 된가? 신고일이에요. 이 신고일로 하라고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신고한 날. 그럼 어떻게든 정부가 먼저, 먼저 분배를 받아가려고 날짜를 정했겠는가? 나중에 가져가려고 날짜를 정했겠는가? 먼저 가져가려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정할 때 어떻게든지 먼저 법으로 정해가지고 먼저 챙겨가려고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빠른 날짜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고일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디를 내냐면 이걸 내는 거예요. 신고는 이행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하고 돈을 안 냈더라도 그래도 신고일이 법정 길이 됩니다. 이렇게. 요런걸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고일은 너무 쉬우니까 신고는 하고 돈을 안 냈을 때 어떻게 해요? 요런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신고는 해놓고 돈을 안 내도 안 내도 그래도 언제를 법정길로 잡아라? 신고일. 신고일. 신고일. 이날로 법정길을 잡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법정길 동그라미 1번 하나 얘기를 했어요. 예, 동그라미 2번은 번은 보통 징수 세목이에요 2번은 보통 징수 세목이네요 그냥 보통 징수라는 것은 내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세금을 신고 내가 알아서 계산하고 있는가 정부가 계산하고 있는가 정부가 계산하고 있죠 정부에서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보낸 날이 빠르겠는가요? 고지서가 우리 집에 도착한 날이 빠르겠는가요? 그러면 하루라도 정부는 빨리 잡으려 하겠는가 늦게 잡으려 하겠는가 빨리. 그럼 보낸 날이다, 도착한 날이다. 그렇죠? 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송일에다가 여기다 색깔로 입혀놓으세요. 이 발송일이 시험 볼때 이게 함정으로 파서 이 발송일을 도착한 날이에요. 이렇게 시험 문제 지문이 출제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는 끝에 보면 고지서 발송일. 발송일에다가 색깔로 입혀가지고 눈에 튀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거예요. 도달일이 아니에요.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동그라미 3번부터 6번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 1번, 2번 두 개만 보고, 시험은, 주로 시험은 1번, 2번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이둘 중에 하나만 나오니까 이쪽만 봐주시고, 이제 한 편에 넘어가시죠. 자 그럼 법정일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셨는가 안 됐는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네요. 어? 이것들은 이제 마무리 하는 거니까 뭐 이거 그릴라 하지 마시고 신고 납부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는 언제를 법정일로 잡아야 되고, 그렇죠 신고일. 신고한 날을 법정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신고는 하고 돈을 안 내버리면 그때는 신고일이 된다,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된다. 그래도 신고 일이라했어요 신고 일이 됩니다. 그럼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보통 징수 세목들은 고지서 발송 일이 맞다, 도달 일이 맞다. 발송 일이 되겠습니다. 발송일. 자, 여기까지 다 잡았어요. 이제 그럼 마지막 강의 안한거 하나 있어요. 강의 안한 것을 이제 스스로 찾으란 이야기예요. 내가 신고를 아예 안해 버렸어요.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어느 날을 법정길로 잡는다. 신고를 안 했는데 무슨 신고가 있어요. 신고 안 했는데, 신고일, 조용히 신고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신고도 안 했는데. 자, 신고를 안 했으니까 내가 신고 안 하면 누가 세금을 보내준다. 정부가. 내가 신고 안 하면 정부가 보내주니까 고지서, 고지서, 무슨 날이다. 발송일 이게 흐름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했으니까 정부가 보통 징수로 고지서를 보내니까 고지서 발송일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타셔야 세법은 풀어요. 그래서 세법을 막 단답형으로 암기하거나 그래서는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게. 이제 양가로 2번 가보죠. 양가로 2번은 문장 지문이 엄청 길어요. 이렇게 지문이 긴데 이 지문 긴 것을 시험 문제는 짧게 끊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해요. 자, 그럼 먼저 법정 기일 전에 설정.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밑줄 그어 보세요. 법정 기일 전에 설정. 이 설정이라는 단어를 설정이라는 단어를 먼저 쉽게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설정한다 이 말은 거뭐 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겠는가? 그렇죠. 야, 야, 야, 뭐 한다? 잡는다. 잡는다. 설정한다. 잡았다. 모르겠으면 설정 잡았다. 잡았다 이러면 돼요. 설정 잡았다. 잡았다. 그럼 법정기일 전에 내가 먼저 잡았다. 그러면 그 재산을 법정길보다 내가 먼저 잡았다. 그러면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 잡은 사람이 먼저인가요? 법정길이 먼저인가요? 다시, 다시, 다시 법정 기일보다 먼저 잡았으니까 법정 기일보다 먼저 잡았으니까 잡은 게 먼저다 법정 기일이 먼저다 잡은 게 먼저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옆 사람하고 내가 있어 나하고 옆 사람이 내가 먼저 잡았어 그럼 내가 먼저 잡았는가 옆 사람이 잡았는가 내가 잡은 건 똑같잖아요 저 말이 그럼 법정 기일을 다시 두 글자로 이제 바꿔봐요 법정 기일을 무엇에 대한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하는 게 법정 기일이었던가? 그래요, 세금. 세금. 그래서 이 법정 기일을 법정 기일을 이걸 세금이라고 얼른 해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끝나요. 아무리 길어도 법정 기일이 세금이라는 생각만 알면 나머지는 그대로 쑥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럼 법정 기일 전에 법정 기일 전에 설정을 했다. 그러면 세금이 기준이 되기 전에 세금 기준되기, 세금이 기준 기준이 되는 날 전에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요. 자,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법정기일 전에 먼저 잡았으니까 세금이 기준이 되는, 세금 기준된 날보다 먼저 내가 잡았으니까 잡은 설정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설정이 먼저, 세금은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러분 법정기일 후에 세금이 기준된 날보다 뒤에서 내가 잡았으니까 세금이 먼저다, 설정이 먼저다. 다시요. 법정기일 후에 세금보다 나중에 잡았으니까 세금보다 내가 늦게 잡았으니까 세금이 먼저다, 설정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고 설정은 뒤로 밀리겠습니다. 이 기본이 이게 이 이게 흐름이 좀 잡히셔야 돼요. 그럼 다시 이제. 이거를 자, 무조건 머릿속에서 암기를 하려고 달라들면 문제 못 풀어요. 자, 암기하려고 달라들면 지금부터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법정 기일 전에 법정 기일 전에 설정한 경우는 설정은 세금에 우선한다. 네. 맞았죠? 자 다시요. 법정 기일 전에 설정한 경우는 세금은 설정에 우선하지 못한다. 어, 맞았어요. 앞으로 읽든 뒤로 읽든 무조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법정 기일 전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누가 먼저니까? 설정이 먼저니까 세금은 설정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자, 그럼 다시 이제 가볼게요. 법정 기일 전에 설정을 했으면, 법정 기일 전에 설정했으면, 요 세금은, 세금, 매각 대금 중에서 세금은 세금은 그랬어요. 매각 대금 중에서 세금은 세금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뭔가요? 담보된 채권이라는 게 그래서 담보된 채권이라는 게 요걸 설정이라는 이야기예요. 담보된 채권이 여기 설정이에요. 그럼 채권이 담보된 채권이 말은 거 설정은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은 설정을 하면 세금은 세금은 설정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지문들은 다 필요없는 지문들이에요 이렇게 긴 지문이 아주 작게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정 기일 전에 미리서 먼저 설정을 하면 법정기일보다 먼저 내가 설정을 했으니까 설정이 먼저란 이야인가 세금이 먼저란 이야인가 설정이 먼저니까 세금은 설정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는 기본이에요. 기본은 시험에 안 내요. 누구나 아니까. 누구나 아니까 안 내. 그런데 누구나 아니까 안 내는데 이거를 여기서 해결을 못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이걸 못찾아내 양가로 3번이 시험 문제인데. 양가로 2번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2번에서 어려워요. 3번 포기해버려요. 2번부터 포기해버려요. 2번은 아무것도 아닌데. 3번이 시험인데. 양가로 3번이 4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가 나와요. 양가로 3번이 4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가 나와요. 최근에 나왔던 시험이 29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게 29에 나오고 30회 때한번더 나왔어요. 그리고 31에 32에 33에 안 나왔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시면 돼, 이제. <웃음> 이제, 이제 양가로 3번은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법정 기일 전에 설정을 하면, 법정 기일보다 먼저 설정하면 설정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설정이 먼저다. 원칙이에요. 기본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설정이 먼저인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설정 일자에 관계 없이 없이 세금이 우선합니다 아니 이거 뭐야? 아니 갑자기 어디서 너는 또 어디서 나왔냐고 아니 설정이 먼저 잡았는데 내가 먼저 잡아가지고 딱 잡고 있는데 세금이 앞에 딱 서면서 설정아 네가 먼저 잡아도 나는 먼저 가져간다 자리 써라 나는 먼저 가져간다 그러고 먼저 가져가는 세금이 있네 아니 너희들은 뭔 세금이냐고 너희들은 왜 앞에 서서 가져가냐고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 내가 가져가고 세금 네가 뒤에 가져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먼저 가져가냐고 이렇게 설정이 잡아놓고 억울해서 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세금이 한다는 소리가 어? 나는 그렇게 그런 세금이에요 나는 그런 세금이라고 어, 나는 그런 세금이라고 어 그래서 그런 세금이라고 그 그런 세금이라고 나는 그렇게 가져간 세금이니까 그렇게 아라고 그게 뭔데? 그랬더니 어 나는 날짜가 딱 지정이 돼가지고 매번 고지서를 보낼 때 정부가 매년 어느 시점에 날짜가 딱 지정이 돼가지고 고지서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세금들은 너너 잡는 거하고 싸우지 않아 우리는 우리는 1년에 날짜가 지정돼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미리서 아무리 내가 세금 고지서를 빨리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상태니까 그 세금은 먼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신고하는 세금이란 야인가? 정부가 보내주는 세금이란 야인가? 자, 정부가 보내주는 방식을 우리는 무슨 징수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징수 세목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보통징수세목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통징수세목은 어떤 세금이 있었는가? 재산세. 자, 그럼 이제 가보죠. 그 재산에 부과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우선할 수 있는 세금이 재산세, 자동차세,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정부가 보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또 재산세라는 고지서가 나올 때 재산세하고 나란히 붙여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와 또 재산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재산세에 부과돼서 나오는 지방, 교육세라는 세금도 정부가 보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자동차세가 나오면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가 따붙게 돼 있어요. 혹시 어제나 오늘쯤, 어제, 어제, 오늘 둘 중에 하루에 자동차세 1년분 고지서가 집에 우편함에 꽂아져 있을 거예요. 아마 집에 왔을 수도 있어요, 어제. 저희 집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우편함에 꽂아놨더라고요 자동차세하고 그럼 그 자동차세는 원래 6월달하고 12월달에 낼 것을 1년에 두번 나눠서 내는 것을 1년에 한번 1월달에 선납으로 내게 하면 10% 깎아줘요 1년 세금 중에 10% 깎아주니까 이번 달에 분명히 내버리시는 게 10%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내시면은 6월달하고 12월달에 지금 내야 될거 반반 나눠서 10% 공제안 되고 반반 나눠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지금 여유가 안 되시면 6월달에 반절 12월달에 반절 이렇게 내셔도 돼요 근데좀 여유가 있으면 이번 달에 지금 내면서 10% 할인받고 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중간에 차를 팔 생각이 있으시면 일시불로 내시면 안 돼요 일시불로 내면 나중에 다시 그걸 중간에 어, 세금 낸걸 다시 내가 청구해서 내가 다시 돌려받으셔야 돼요 처분해버리면 그래서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내는 세금이니까 재산세나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와 자동차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또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까지예요 여기까지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에요. 아니, 상속증여세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속증여세는 날짜가 딱 정해져가지고 세금이 나오는가요? 정해지는 게 아닌가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는 날짜가 딱 정해졌는데 상속증여는 내가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죽을란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증여도 내가 언제 내가 증여할란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상속세와 증여세가 여기 들어오냐면 상속증여세는 최종 세금의 결정권이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고해도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야만 그게 확정이 돼요. 그래서 상속증여세가 여기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 이제이 세금들을 이제 암기를 해보셔야 돼요. 몇 번만 딱한번 보고 나서 이것만 하시면 암기가 바로 돼요. 자, 이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들어가는가? 그러면 보통징수를 얼른 생각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보통징수다신고나쁘다 신고납부, 그러면 탈락.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보통징수니까 거기에 해당된다. 지역자원시설세도 누구하고 같이 나오니까? 재산세하고 같이 나오니까.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신고할 때 하니까 탈락. 등록면허세도 탈락.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나올 때 같이 나오니까 해당된다. 그데 자동차세도 여기도 해당된다.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자동차세 나올 때 같이 나오니까 여기도 해당이 돼요. 종합부동산세 해당이 돼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정부 부과다. 내가 알아서 신고한다. 내가 알아서 신고한다. 탈락. 상속세와 증여세,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정부에게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더요. 이제 한 번만 더 연습하시면 연습이 될 거예요. 자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들어가는 거안 들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안 들어간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들어간다. 지역자원시설세 들어간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안 들어간다.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안 들어간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들어간다.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들어간다. 종합부동산세 들어간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안 들어간다. 상속증여세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예제를 봐보세요. 이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어떤 것인가 이걸 찾아라 이 말이에요. 먼저 설정을 했더라도 그 날짜하고 상관없이 세금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걸 찾아봐라. 그럼 종합부동산세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안 된다. 등록면허세? 안 된다. 종합소득세? 안 된다. 지역자원시설세? 된다. 그럼 답은 두 개. 봐요, 간단하잖아요. 두 개, 두 개. 어? 이걸 못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4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30회 때 시험에 나왔으면 이번에 34회 시험이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 세금의 종류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세금의 종류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거. 이제, 제3절에, 소액 임차 보증금이나, 소액 임금 채권, 소액, 금액이 적다. 그러면, 우리, 전세 보증금 중에, 소액 임차 보증금, 소액은 우선적으로, 먼저 보호를 해줘야 된가, 나중에 보호를 해줘야 된가? 먼저! 직장 다니면서 회사가, 회사가 경매로 넘어가며 정업원의 급여, 3개월 치를 먼저 챙겨줘야 된가, 나중에 챙겨줘야 된가? 먼저. 그럼 그런 거예요, 이거. 안 읽어도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읽을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52페지에 이이 신청하고 심판 청구라는 게 있어요. 아, 요거는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다시, 여기 이제 한 번만 더 연습하고, 이 부분 연습하고, 잠시 쉬었다 갈게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여기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신고납부세목이다 보통징수세목이다 보통징수예요 보통징수세목이 여기에 속해요 그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여기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된다 지역자원시설세? 된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안 된다.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안 된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된다.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된다. 종합부동산세? 된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안 된다. 상속세나 증여세? 된다. 자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부에서 보내주는 세금들은 날짜가 딱 지정이 돼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설정하고 다툴 수가 없어요. 다툴 수가 없어요. 날짜가 딱 지정됐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설정이 이 세금이 언제 나온다는 걸 미리서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알고 있죠.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날 넘어서 내가 가서 잡겠는가? 그날 전에 잡아버리겠는가? 그날 전에 가서 잡아버리겠죠. 이미 그런데 그날 전에 나 잡으러 간다 나 잡으러 간다 하고 해도 정부는 고지서 보낸다 못 보낸다 딱 정해진 날짜에만 보내야 되니까 그 날짜 전에는 절대 못 보내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아무리 니아 먼저 잡는다는 걸 알아도 고지서를 보내고 싶어도 정해진 날짜에만 고지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설정일자하고 상관없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우선적으로 분별을 해 줘야만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짱짱 애울라고만 하지 마시고 왜 이게 먼저 가져가는지 이유만 알면 그때는 그냥 풀수 있어요. 이유만 알아버리면. 이이 정도 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색이나 심판청구 이거는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해드리죠.